자 반갑습니다 <웃음> 자, 오늘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 풀이를 하나 해 볼게요 정말로 심도 있는 거 그동안에 우리는 뭐 사주운세 이걸 우리 풀어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일부분의 상담분야의 하나이지만은 지금부터는 응? 인생의 응? 기로에 서가지고 이것을,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인생을 조질 수도 있고, 올바로 가게 되면 나중에는 대성고의 길이 또 열릴 수도 있는 이런 귀환, 응? 어려운 이런 시점에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풀어가는 이 수리사주의 신비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일월일까지, 응. 1975년. 1975년, 4월 20일, 4월 20일, 낮. 자, 이것을, 이것을 놓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어? 기로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그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계산하면 우리는 11번이다. 그치? 자 11번에 나이는 43이다. 만으로. 4 3의 여자다. 우리는 수리사주는 우리 복잡한 수리법칙에 우리 따라서 단세가지만 있었는데 지금 43살 여자 운명수가 11번 운명수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운명수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것을 수리법칙을 적용하게 되게 되면 오늘은 상세하 푼다고 여러분들인데 상세하풀수 있도록 자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이 이, 이 내용을 상담 없이 이것만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여기서 지금 현 시점에 현 시점에 이 문제점을 점검을 해가지고 내가 갈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 이런 시점이에요. 자, 나는 이 운명 주기에서 보게 되게 되면, 나는 이 운명 주기에서 보게 되게 되면, 초년에는 운이 굉장히 좋고, 중년에는 좀 약하고, 말년에 가게 되면 운이 아주 좋은 그런 운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중년에 중년에 다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중년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중년에 운이 나쁠 때 내가 당하는 꼴이 되어면 나는 엄청난 인생에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운명이 뛰어난 좋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활용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편안할 수가 없다그죠뭐 대통령 되면 뭐해? 말년에가서저 교도소 가고 저렇게 있으면 뭐 하는 냐 말이야, 그죠? 그리고 어 누군 말따나 국회의원선거 번에너 갖고 한번 국회의원 한번 해물하다가 어떻게 난장판이 돼가지고. 이? 미투의, 미투엔 난장판이 돼가지고, 이, 전부 다 추락해가지고 시궁창으로 빠지는, 이런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 자, 젊었을 때 누구 말 때는 옛날 말다 그랬다. 젊었을 때잘안 나간 사람 누가 있겠노? 그죠? 젊었을 때잘 나간다. 가다가 우유곡절이 없는 사람은 말이라도 편한 것이고, 중간에 우유곡절을 하면 마저 치게 되면 이 낭떠러져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은, 이 그거는 농담이고, 자, 이런 경우,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우리 초점을 맞춰서 오늘 푸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서 푸는데 나는 중요한 관건이 있다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일들은, 하는 일들을 접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접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상황에, 이렇다고 가정을 하려 봅니다. 내가 너무 상세한 것까지는 다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는 신병이 나에게 온다. 신기가 나에게 발동을 했다. 그랬을 때, 신기가 지금 시점에,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 지금 발동을 했다고 한다면 발동하는 초기 시점은 한 2, 3년 전으로 항상 올라가게 되나요자 그러면 나중에 풀겠지만 자 이런 신기라 신병이 발동됐을 때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기로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우리는 순수한 병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병은 아니지만 우리가 크게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자 지금은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인가. 계속해 나요. 아니면 내가 신기가 발동했으니까 무당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 무의 길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인가. 크게 나누면 이런 것다자 우리가 상담을 할때 음, 지금은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누구 말 따나 신의 작용이 많다. 꿈속에서 누구 말 따나 어? 꿈을 자주 꾼다. 어? 우리 꿈속에서 조상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이는 무당이다 해갖고 막 구실을 해라 해가지고 막 무당 만들어 보고 이래 보면 정말로 곤란한 거야. 무당은 무당이 갈수 있는 사람이 무당이 되야 되는 거, 그 무조건 신기가 발동했다고 무당이 된다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요 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신의 기운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신의 기운이 작동을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한다? 그거 정말로 쉽지 않다는 거다. 하면 그냥 팡팡 망하게 돼 있는 거야. 이럴 때는. 하는 일을 그냥 그냥 막 깨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렇다겠고 무당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도 안 된다는 거다, 그죠? 그러면 어느 길이 이 사람은 운명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길을 완벽하게 선택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는 최고의 상담법 아니겠나,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 길을 계속 한다 하면 나는 망해버려. 그럼 쫄딱 많이 풀고나면 나는 어떻게 어떻게 되겠나 힘들 거잖아 그러면 나는 이 길로 간다 이 무슨 내가 제주가 매주인데 내가 신의 길을 갖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수준은 아닌데 이 길로 가게 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래이 말이야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디로 가야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정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되게 되면, 정말로 신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병. 신병이 되는 그 순간에는 나는 몸을 칩부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면 평생을 신병으로 고생을 하든지, 누구말따나 악한 말로 죽든지, 완전히 뭐 깨지든지, 이 방법이에요. 지금 방법은 이거다. 그러나 이 단계까지는 가면 안 되겠죠. 그 이거는 마지막 단계 막장이다 이거는 게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계속하는 거는 뻔할 망한다 이 말이야 자기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놨다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미련 때문에 쉽지 않겠지 버리지는 못할 거야 그래도 왜 버려야 되는지를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야 버려야만이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산다는 거다 버려야 내가 살고 이거는 어떻게? 버려야만이 내가 고생 안 하고 막장에 안 가고 그럼 이두 가지 선택인데 그럼 내신기가 작동했다 해갖고 내가 무조건 무당으로 가서 무당푸신을 해갖고 무당으로 어? 가가지고는 또될 일도 아니라는 거다 이 함부로 그러면 어떻게 다른 길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지금 한내 사주를 가지고 풀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시중에 보게 게되 되면 누가 왔다카면 무조건 막 신고 돼가지고 무당 만드는 거야 무조건 뭐. 되지도 않게 무조건 무당만 만들어 갖고 대한민국은 천하의 무당국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천국의 천하의 그굿 땅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과일과 떡과 뭐 이렇게 엄청나게 경제를 살리는 거야 난 진짜 그냥 어찌보기엔 깜짝 놀랐어 그 엄청나게 많은 어? 재물들과 이거 사주는 거 누가 사주겠나 일반 사람들 절에서 사주겠나 교회에서 사주겠나 그러면 농사들 지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소부 모시기면이 경제가 돌아가겠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한 사람들 때문에 이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이게 참나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최대한, 천하의 무당이 될 팔자가 아니라는. 제목에, 어떤 제목이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에 해놨다. 그죠? 내 팔자가, 정말로 무당 팔자가, 성공은, 성공해야 되는 무당. 이 무당은, 무당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팔자라는 거다. 그럼 무당이 됐다 해갖고, 전부 다 성공하는 사람 없잖아. 그럼 지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이 뭐,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좌우지간 1% 많게는 5%다. 그지 5%만 성공하는 세상이야. 나머지 95%는 참나만 사업을 해도 90명은 망하고 10명만 남아있는 거고. 무당의 길을 가더라도 10명은 무당지 돼가지고 우리가 평균에 묵고 살지만은 나머지는 참부다 어떻게 해 나중에는 신병으로 막 고생 막방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일을 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신기가 발동하는데 내가 하는 일에 올바르지겠나, 그지 자,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천하의 무당이라 하면 이 길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갈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상담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면 안 되거든. 이것도 가면 안 되고. 이거 가게 되면 자기만 막아면 되지만 사돈팔촌까지 가족, 형제까지 다 망해보게 되면 이제 그리 답이 없는 게 또.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현상은 이것이다. 그죠 현상은 이것이다. 이런 일이 왔을 때는 우리가 뭘 하다 보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다 응? 내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상담하기 전에 내 것부터 먼저, 내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되겠다. 내 솔직히 말해서 박사기 받아갖고, 응? 연구소에 몇십 명잘 솔직히 말해서 40대 초반에 내만큼 잘 나간 사람 몇명 되겠노? 내가 솔직히 말해서 노바라고 그래. 내가 명상체 보면 다 알겠지만. 그래도 내 운명에 참하면또어게해 아니, 내일, 이것이, 음, 뭐 내일이나 마찬가지다. 이거 뭐 운명보는 것과 똑같아. 남자, 여자 차이 부린다. 내가 감해보니까 나는 똑같은 거래. 그지 그러면 내 그때를 생각해갖고, 내 자존심, 꼴짝한 그 자존심 갖고 내가 이 길로 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벌써 일로 갔겠지 아니면 가서 뭐 박명수 여기 있잖아 조금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이게 뭐예요? 박명수 어디 가서 막 헤딩 해보고 어디 갔겠노 그러면요? 방송에 들어가 을수 있지 <웃음> 아 그거는 면해야 될까요? 면피해야 될거아니죠자 그렇죠? 이것이 그 정도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 참, 내꺼, 내꺼, 내꺼 내 푸는 기분 같아갖고, 이런 거그 지금. <웃음> 자, 그래서, 나도 이, 이, 이 이때 나이 때는 정말로 얼마나잘 나갔겠노. 솔직히 말해서, 아마 뭐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이 운명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신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자기가 아무리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 종교적인 측면에서 귀신을 뭐안 믿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은 내 좋아 귀신을 부정하면 절대로 안돼 왜? 기독교 가봐 뭐 성령 성령해서람 전부 다 귀신이잖아 교회 가봐 뭐 전부 다 귀신이잖아 저래가 봐 전부 다 귀신이잖아. 이 귀신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이 현실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 귀신병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면 왜 귀신병이 많느냐를 먼저 설명을 해보자. 인간의 영혼은 우리 수리사자에서 배웠듯이 인간의 영혼은 영혼이고 귀신에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감을 잘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귀신에 치이는 사람은 당해서 귀신인데 당하는 것이고 귀신의 신기가 왕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여 가지고 또 왕한 거야 자 여기 오늘 방금 전에 상담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말이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줄과 자기가 받아들이는 줄과 당하는 줄이 있어요 자 귀신인데 는 귀신의 자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내림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하나는 자기가 기운이 너무 강해갖고 받아들여서, 받아들여서 문제. 세 번째는 우리는 당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뭐 우리 이쪽에 이쪽에 있는, 있을 는있 경우에는 어떻게? 이 내림줄은 내는데 내려올 방법이 없는 거야. 그치? 방법 없었잖아. 방법 없지요? 그러면 여는 어떻게? 오기는 왔는데 이건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건해고 데리기도 아니다 지금. 자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는 자기가 문제예요. 내 기운을 갖고 엉뚱한 기운. 그러면 예를 들게 되면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 누구말따나 소위 말하는 점재라는 말이 어디서 넣었냐면 점을 치다 보게 되면 학문적으로 부족하잖아 학문적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뭔가 맞춰야 된다는 압박감이에요 압박감 사람이 내가 사업이 힘들면 어떻게 무리수를 자꾸 뜨죠 사업을 하다가 보면 힘들면 무리수를 더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을 맞춰야 된다는 압박감이 자꾸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받아들이려나 뭔가 통쾌한 거 뭔가 영통한 거 뭔가 신통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나 내, 내 신발이 바로 올라가는 거지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을 하다 보게 되면 자꾸 힘들어갈 때는 사람이 뭔가 어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힘이 들기 전에 종교를 믿어야 되는데 힘이 들어서 종교를 믿는다는 거다. 거기 바로 기복에서 오는 귀신의 작용이 인간에게 당하는 꼴이에요. 전부 다 당하는 꼴이에요. 모든 종교가 그러 자, 내가 모든 것이 잘 나가고 내가 이 정신이 올바랐을 때 우리는 종교도 믿고 이 수행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힘들어가지고 이게 가게 게되 되면 이것이 종교가 안 돼. 수행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기복으로 바뀌게 돼. 기복. 기복이라는 거 어떻게 해? 그냥 소비는 거잖아. 뭐한개죠 그러면 어떻게 해? 나니좀 네 해줄까? 귀신은 어떻게 해? 뭐좀 해줄까? 이러면 어떻게 해? 주세요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 나 이제 말라고 올라 붙어 푸는 거지. 얼마나 좋나 이 말이야. 온천지가 귀신인데. 그렇게는 어쩌면 나도 그럴 수도 있대.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지. 참 분명히... 힘드니까 아, 막히셨어요. 아니, 그렇게 해줄까 얼싸 좋다 해보니 그럼 내 인데 와버리니까 기운도 강하니까 쭉 달려오는 거야. 자 이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인 거야. 그런데 이 받아들이지 않고 당하는 꼴이 있어요. 나는 이런 기운은 있는데 어떻게 부정도 하고 뭔가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풍으로 당하는 것은 어떻게 풍이에요. 여러분 풍 하나 보자. 머리에 풍어면 어떻게? 이거 풍수 해 갖고 바람이 어떻고 뭐 남풍이 불고 동풍이 불고 하는 게 아니고 풍이라 하게 되면 인간에게 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 풍이 불면 중풍이잖아. 배에 풍이 불면 동풍. 그다음에 어디에 부노? 마음에 우리 가 풍이 부면 허풍 그러면 우리 얘, 얘 가슴 속에 물은 면 어떻게? 상대를 딱 보면 무슨 통이 생기든? 나중에 이 풍이 통으로 바뀌어 갖고 이제 마음이 자꾸 너무 잘 되는 꼴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심통이 생기는 거야. 이것이 처음부터 바람이야. 이 바람이 사람을 갖다가 못 살게 구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데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운명주기를 쫙 풀다 보면, 어떻게? 똑 당하는 시점에 당하게 되는 거야. 똑 맞춰갖고, 언제 그럴 때 쓰지? 똑 맞춰갖고 당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가제는 이거다. 나는 이렇는데, 지금 나이가 이렇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나도 살아야 된다. 이거다. 그죠? 살아야 되는 거야. 꼴짝한 자존심, 이거 다 갖다 뽀잇필 뿌리, 뽀야 뿌리, 되는 거야. 응? 누구 말 때는, 나, 내가 이거, 내가 여기서 오면서, 내가 이 수리사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큰소리 치면서 자존심 팍쇼어가면서할수 있잖아. 그죠? 내가 누구 말 때는, 사주 명리 배워갖고, 내가 점점이 지금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이 나타낼 수 있겠나? 없겠죠? 1등이 되면, 뭐 분야에서, 일등이 되면 어떻게? 자존심 이거 아무 생각없다그 중에서 내가 일등인데 무슨 자존심인어너봐 지금 잘나가자 국회의원 하다가 어떻게 시궁창에 빠지고 어떻게 미투에서 어떻게 걸려고무고 상통 다깨쁘고 누구 말따라뭐히어 누구 그거는 어떻게? 우리 지난, 지난해 지난 말에 어떻게? 좀 있으면 농사지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진짜 농사지로 가야 될 판국이 왔잖아 내일 되면 농사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각 분야에서 무조건 1등만 되면 되네. 자존심 그거 아무 소용없는 길어. 지금 자존심 좀 버리나요? 이거 배우려고 면 이거 공부하려면 이제 상담받으려면 자존심부터 갖다 바이쁘이버려는거나나 아, 나, 나는 누구를 아는데? 아, 내 몸, 내, 내 저쪽 가봐. 나이 드는 사람있인데내 모르는 사람, 저, 막, 내 아는, 내, 내 알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겠노? 지금은 안 만나면 되잖아. 좀더 있다가 내가 큰 소리 딱칠때 그때 만나면 되잖아. 지금왜 만나야 필요해? 꼴짝한 자존심이다, 그거. 그렇죠? 자존심 버릴 수 있나? 그럼 내가 설명할 거야. 꼴짝한, <웃음> 그 아무 자존심 없다. 내 친구도 봐봐요. 내가 힘들어갖고 망해보고 나면 친구 그것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 그럼 나중에 내가 잘 돼갖고 돈이 상관없이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떳떳하고, 내가 하는 일이 떳떳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뭔가 떳떳해지면 그 사람도 다시 다 오게 돼 있어. 그럼, 그래 되면 그때는 오래 해도 못갈 시간이 없었어. 이해되지? 자, 지금 어터되면 이때는 어떻게 인생에 살면서 절정기기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할 때이 자존심을 먼저 뽑는 거야 자존심을 우리가 냉정하게 딱 판단하면 이 자존심은 다 갖다 버리는 것도 좋아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일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자존심 아무 소용없는 게 그것이 어떻게 아까 저게 여기 들어있는 뭐래? 허... 헛봉. 허풍이다. 허풍. 허풍이 조금 지내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신통이 돼보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는 안 망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아, 저기 뭐고 저기 뭐고 하지만 은 떳떳하면 괜찮은 거야. 내가 존재 아이고 완벽하게 항운으로 이렇게 풀어가게 되면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런데 무당도 떳떳한 무당이 돼버리면 돼. 누구말따나 완벽한 무당이 되는 거야. 그런데 완벽하게 무당이 안될 것 같으면 나는 그거 안되는거에요. 그게 허풍이 돼버보는거에요 심통이 되고. 자 그러면 이 시기는 제일 그니이내 인생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먼저 내 인생이 왜내이 이 나이에 꼬라지가 내와 이렇게 됐노. 내 꼬라지를 얼면 정말로 좋은거잖아. 그쵸? 누구 말 따나면 국무총리 하면 될라 하다가 으이? 너, 그, 옛날에, 어떻게, 뭐, 칠리파가 노고, 뭐가 노다가, 어떻게, 응? 자식들인데, 이거 얼굴 다꺼시는 것보다 훨씬 낫지? 자, 그럼이 시기가 시기인데, 나는 이런 운명번호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수리법칙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주기를 가지고 내가 살아오다가,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나는 이를 일을 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먼저 풀어봐야 되겠지 그치? 나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상담할 것이며 남을 어떻게 도울 것이며 나가 어떻게 성공할 것이며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그거 사기꾼이잖아 그치? 자기도 모르는데 지 성공하는 건 사기치는 것 밖에 안 되지 내가 돈을 요만큼만 버려야 될 팔자면 요만큼만 벌면 성공하는 거야. 그치 돈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보자. 운명번호가 1 1번만 이렇게 딱 되게 되면 여기서 눈에 번쩍 띄는 것이 뭘까요? 눈에 번쩍 띄는 것이 한번 물어보자. 요요 요 숫자 중에서 어느 숫자가 눈에 제일 번쩍 띄는 거3 삼삼. 네? 아 삼삼? 삼삼이네. <웃음> <33이면>. <웃음> 삼삼이면, 뭐, 이 삼삼이 눈에 비이면, 어? 이 끼가 내가 너무 많이 강하게 작동한다는 거다. 근데 나는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하면, 그게 보이면 안 돼. 나는 이것이 보여야 돼. 응? 이것이 나는 이제 공부를 조금 했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이것이 보이게 되면 내가 끼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한다는 소리고 이것이 딱 보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나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고 대통이거 말했죠 노란 버튼이죠. 다 그러면 나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이렇게 딱 바로 써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나는 뭐가 먼저 보여야 되겠나? 이것이 보이는 순간에 나는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놨다고 생각하면 돼. 아주 이것이 하게 되면 나는 아주까지 강력한 자존심이 자존심을 갖고 있다는 소리다. 이거 이거 먼저 봅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이 보이다하면 다음에 뭐가 보일까? 한이거 말고 이것이 보이다치고 이 숫자 중에 서한 개만 골라봐. 두 개씩 고르지 말고. 3, 3. 응? 어느 글자가 <웃음> 에화 3. 2, 3, 2, 3. 앞에 있는 3, 뒤에 3. 아이, 참말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것은 어떻게 이것이 보여야 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어진 병복이라는 거다. 알겠죠? 자 그렇게 나는 지금 다른 기운이 억수로 자존심 좀더 낮춰보자 오늘 끝날 때까지 <웃음> 자 나는 어떻게 타고나 같이 병보따리를 가져와서 나는 어떻게 이 병복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병복이 어디서 왔느냐 내 윗대에서 내림으로 왔다는 거다 자, 내림으로 병보따리에 병을 가득 싣고 왔다 자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다음에 이런 심병 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강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계속 도래된다 자 그러면 나는 한번 보자 나는 칠성줄로 나는 타고난 것이 칠성줄이에요 나는 칠성줄로 인해서, 내림에 의해서 나는 어떻게 병보따리 속에, 병보따리 속에 무엇을 집어넣어서? 병을 집어넣는다. 그런데 요놈의 병이 어디까? 내 기운이 가게 갖고 요것이 왔다. 요 병보따리는 이런 신의 기운을 많이 담고 이래 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신의 힘을 갖고 자꾸 끌어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반대로, 자, 그러면 나는 칠성줄에 내림으로 가지고 병보따리에 나는 병을 담아왔는데 이것이 바로 신병이다. 그치? 신병으로 내가 요런 식으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는 여기서 무슨 글자가 비겠나? 우리 상담할 때, 응? 또 삶! <웃음> 자꾸! <웃음> 에이씨, 요것이 <웃음> 그러면 안되지 요것이 어떻게 이 사가 되는거야 사가 뭐랬나 73년, 방명수. 이게 박명수가 되는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는 이런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나는 바로 죽어야 되는거야 그러면 살거여 죽을거여 사람은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 알겠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는데, 사업이 중요하나? 돈이 중요하나? 사 필요 없지, 뭐. 돈? 돈이, 돈은 있다가 없는 거니까. 돈도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해?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건 있는 그대로 푸는 거예요. 자, 나는, 조상줄로, 칠성줄로, 내림줄로 내려와서 병보따리에 병을 담았는데 이것이 신병을 담아서 자칫 잘못하면 나는 죽어야 된다는 소리다, 이 말이야. 언제? 언제? 언제 죽어야 되겠노? 죽은다고 생각하면. 아, 죽는다고 생각하면 언제 죽어야 되겠노? 삼제? 그렇지. 삼제에 죽는 거야. 그러면 삼제에 죽는 거야. 평생에 세분 온다 했잖아 그러면 나는 삼재가첫 번째 오는 삼재가 어떤 거예요? 자 여기서 이잖아 40에서 42 음. 맞나? 아마 40에서 41 똑같다 40, 40에서 42이 죽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저런 식으로 딱 됐다면 정말로 위에서 조상이 그래도 돌보지 않았다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죽을래요안 되지? 그렇게, 이제, 아주까지 몰랐잖아, 지금. 이제 근거에 넘겼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게 함부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온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첫 번째는 좀 약하게 와. 처음에는 약하게 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 여기서, 이거 51하지? 그러면 아홉에서 51하지? 그 앞에는 어떻게? 해? 50, 58에서 어떻게? 59? 이땐 되겠지. 근데 요걸 마지막 거는 그러더라도, 그래 제일 심하게 올 때는 이때 올 때, 이때 올 때. 음?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나가, 지금까지는 어떤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잘 나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일이 당하게 되게 되게 되면 나는 뭐 사업이고 돈이고 뭔가 이것을 전부 다 달간을 하는 이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다버리푸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때 버리는 거예요. 뭘 버려? 갖고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제일 목표를 한 개만 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목표 하나 이것이 바로 브랜미션 우리 두뇌 목표 설정이라는 거다 내가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두뇌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이런 식으로 왔다면 나는 분명히 어릴 때 운이 좋다 손치더라도 이때는 낸데 굉장히 많은 작용을 했을 거라 많은 작용을 하겠네 아프기도 하고 꿈속에서 막 심발이 작동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운이 좋다 보니까 그것을 응급조치로 넘어갔다 그러나 그것이 30대가 넘어가면서 4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38, 39, 40 4한살 인데서 막 복지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음 지금 이제, 이때 죽는 거야. 잘못하면 이때 죽는 거라는 거 이때 안 죽으면, 이때 이때 죽는 거야.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작동을 했을 때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다른 면피를 해가지고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요. 부모가 막아주든지, 자기가 막아주든지, 남편이 막아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누가 막아주냐면 자식이 이 죽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어요. 자식을 자식이 태어나면서 이 내가 죽어 엄마가 죽을 목숨을 구해주는 이런 일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보기보다는 굉장히 천하의 우유국제를 겪고 갈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다면 자격을 했다면 그러면 가정 문제는 이것이다. 그제? 이 내려온 칠성줄에 의한 이 내림줄이 니인데 강하게 뻗쳐서 이런 것이 가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것이 작동을 했다.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작용을 해야 할때이 무당인데 가면 1프0뭐 그대로 할까이가? 뭐 무당까지 가라 할까이가? 이 사람은 과연 무당이 되겠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자 여러분들은 이제 유금 비법 <웃음> 수리 사주를 넘어서 자 수리 사주를 넘어서 이제는 유금 비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되면 내 갈림길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해도 돼. 이런 갈림길에서 나는 이것에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자, 예를 들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일을 계속해다가면남 죽는다는 소리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안 되면 또 어떻게 스트레스 받아 갖고 얼마나 그 타격이 심하겠너. 망해보고 나면 그러면 나중에 신기가 잘못 발동되게 되면 신병 걸리로서 평생 죽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 그러면 이 신기가 작동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무엇을 먼저 분석해야 되겠나? 나는 무당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당으로 가면 되지 않는 사람인가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은비법을 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 이것이 무당의 길일까? 두 번째, 이 무당으로 가면 어? 서먹을 수 있는 길일까 서먹지 못하는 길일까를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 예를 들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우리가 풀때이 운명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던 시기에 왔을 때 절대로 어떻게 무당의 올바른 신도 내리지 않을 뿐더러 무당의 길을 가고 성산이 없는 사람이야. 다 여기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자. 자 여기서 풍운주기에 먼저 먼저 들어가서 부를게요. 자 풍운주기에 가게 되게 되면, 자 여기서 나는 지제. 지담이 뭐예요? 있지. 그러면 이 시기에는 뭐 쉬운데? 작기만 오는 거야. 이 조상신이 안 온다 이 말이야. 이게 조상신이 안 오는데 견다 붙으면 이게서는 어떻게 이게는 아빠가 나는 치는 귀신밖에 안 오는 거야 이게서는 조상신이 올 때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 신기가 갖고 무조건 구대보고 무조건 신받으라 하면 그거 해봐야 뭐 헛개비 받는 거야 허준만 받는 거야 나는 처음 가고 싶으면 열심히 잘 살아가다가 한 70살 돼가지고 그때 받는 거야 그때 온다 이 말이야. 가고 싶다면 그러면 난 지금 가면 안 되잖아 그지? 나는 받아봐야 이 이기 무슨 기 우리가 아기를 했잖아, 아기. 나는 붙어봐야 어? 올바른 조상신도 안 붙을 뿐더러 나는 이 시기에는 어떻게 조상기가 내 인데 오지도 안할 뿐더러 나는 무당으로 가서는 숨을 수도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거다 지금 때가 그러면 내가 무당의 길을 가야 되겠다 신기가 있다 손치더라도. 모든 걸다 버리고. 신기가 있다 신치더라도이 길로 가면 안 돼, 나는. 가면 나중에 뭐가 될까? 신병밖에 안 되는 거야. 작게 붙인 신병. 그럼 나는 이것을 벗어나야 돼. 이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무조건 막신빨이좀있고 신기가 좀 있다 가면 무당 구대갖고 무당대라고 해 뭐.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난장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조상신이 와야 되는 자 예를 들면 조상신 아니면 이 내림으로 온 신이 붙어야 돼 그치? 자그가정에서 이렇게 쫙 내려오는 신들이 있을 거에요 응? 특별한 신들이 내림, 이것이 내림신인데 이거 숨을 수 있는 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최소한 조상신이라도 붙어야 무당길을 해물 수 있잖아 자기 조상 아닌데 너무 조상이 와갖고 저 길거리 간 귀신이 붙어 붙어가지고 내인데 20개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이 뭐 있겠노 애기 동자가뭘 알아갖고 내가 평생을 먹고 살게 만들어주겠노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주 강한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것을 이렇게 무당의 길을 가가지고는 지금은 답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신병도 첫 번째 신병도 들지 않고 내가 하는 일도 원만히 해나가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거 가지고 먹고 살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는 밝혀 줘야 되겠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법이에요자 그러면 이거 뭐 응? 이거 고 조금 이제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1차적으로는 자 1차적으로 나는 이 무당으로 지금 가봐야 별 재미없는 사람이다. 일단, 되겠지? 그럼 무당 가야 되겠나, 안 가야 되겠나? 가면 안 되겠지? 그죠? 렇두 번째는, 자, 올바른 신이 온데어요안온데어요 일단, 안온다 했대, 이 말이에요. 때가 아닌데. 누구 말 때는 버스 오지도 않았는데 나는 버스 기다리고 있으면 그 뭐, 되겠나? 버스 올때 타고 가야지. 세 번째, 나는 이 자, 험난한 고비를 잘 넘겼어, 그렇지?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이제 기회가 왔으니 나는 이 기회를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겠나? 무엇을 잡아야 되겠나? 우리 별뭐때 무엇을, 무엇을 갖고 이용해야 되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말해 둘, 자꾸 오늘 삼삼만 자꾸 따질래. 내가 힘들고 어릴 때 이용해야 될게 뭘까?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숙명을 이용해야 된다 했잖아. 그쵸? 맞나요? 숙명이잖아. 그러면 내가 기회 왔을 때이 숙명을 위했다. 숙명이 뭐가? 우리는 지기잖아. 나는 지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귀신이 아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귀신 딱탈령하면안 되고. 내 지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지를 이용해야 되는 거야. 지기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기가 뭐랬나? 지기가 뭐했어요 아이 공부하고 기술하고 지식 머리 갖고 하는 걸 했잖아. 자, 이것이 우리는 공부하고 지식을 팔고 기술을 팔아갖고 익히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 지기라고 했는 거잖아. 그제 그러면 이 지식이 뭐 한계 개 두계 개 있냐? 그럼 나는 무슨 지식을 이용해야 되겠냐? 아 여기 있어. 이거 뭐비은 이제 그럼. 또바라 또바라. <웃음> <웃음> 귀신하고 <웃음> 자꾸 <웃음>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 <웃음> <웃음> 그래. 이 병공부다. 이말이야 병. 나는 병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남을 네번째 노란 보따리에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병공부라는 거다. 그러면 이 지기가 병과 관련돼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우리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아무나 이 병을 다스릴수 없다. 이 말이야. 그치죠 의사가 되겠나, 간호사가 되겠지 공부해 가지고 의사가 되겠나, 간호사가 되겠나. 그러면 무슨 무슨 병 고치야 되겠나? 정신병. 아니무 정신병 그렇 심각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거 기신병. 이제 나는 기 좋아하는 거. 자, 이 기신병을 우리는 고치는데 지식을 습득하면 제일 좋은 거야, 아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정신병, 심리병, 이런 거는 대부분 다 50% 이상은 전부 다 귀신병이에요.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저 병원에 가봐. 의사들이 뭐 귀신병 고치겠나? 정신병 그거 고치지 있더나? 심리 치료 그거 한번 해갖고 치료되더나?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아, 60%, 50% 넘어서 60%는 전부 다 귀신병이다, 그게. 100% 귀신병이다, 말이야. 그런데 뭐, 병원에 가갖고 고치지나? 그러면 고칠 수 있는 건 없고, 나는 이런 신의 기운이 강하고,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내가 이런 것을 잘하게 되겠다면, 이것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내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수술을 한다든가, 어디 가갖고 간호대 이런 데 가갖고 할게 아니라, 이제 갈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 내가 기의 기운이 굉장히, 귀신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무당이 또 되면 또 괜찮은데, 그제? 무당대 팔자는 아니돼이 말이야. 다른 사람 보면 전부 다 무당 팔자를 하겠지. 난 팔자는 무당 팔자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공부해라 했잖아, 이게. 그제? 그럼 무슨 공부? 이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공부를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막, 전부 다치도부가오주 끓였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적었던 게 뭘까? 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공부는 뭘까? 이 수지사주. 심리치료하려고 하면 심리학. 귀신을 다루를 하면 육은 비법. 그치? 그러면 꼬약한 풍을 하게 되게 되면 이 풍은 죽이, 육을 워야 되는 거야. 그치? 이걸 해야 이것을 고치주겠지 그치? 그 공부는 나는 이거 하는거야 방법이 없잖아 이거 누군데 배우겠나 학교가서 배우겠나 뭐 이런거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배우겠나 이거 풀 수가 없는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가 공부를 해갖고 이런 길을 갈수 있다는데 그냥 내 혼자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못 된다는 거다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자 나는 어떻게 벌써 어떻게 신병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왔기 때문에 나는 자칫하면 당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우선적으로 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해야 겠고 내가 묵고 살수 있는 이 기반이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내 몸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몸을 지켜야 되는 거야 나는 이병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병이 없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그럼 나는 몸을 지켜야 돼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병을 이제 예방을, 해, 예방을 해야 돼이 몸을 지켜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귀신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귀신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음? 자 우리가 몸에 병이 와갖고 귀신으로 인해서 귀신병으로 인해서 내가 몸에 굉장히 힘들어 왔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세 가지가 있어세 가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뭘까 신의 힘을 아예 무당이 돼갖고 신의 힘을. 난 이런건 다 차프고. 마, 내가 허저적거리더라도내 목숨만을 신의 힘에 비태갖고 무당의 길을 가는 거야. 그건 숨을 수 없는 무당이야. 그렇게 예를 들게 되면 신기는 들리지만은 몸은 여기서 탈피할 수 있는 거야. 병으로, 병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숨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몸을, 귀신과 내 몸을 바꾸는 것은 숨을 수가 없어. 무당이 절대 안 돼. 그렇게 신, 신병만 신을 교체하는 거야. 내가 죽지 않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 교체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신과 타협을 하는 거야. 타협을. 자, 버릴 수가 없다면 이 신과 타협을 하는 거야. 자, 나를 내 몸에, 내 몸에 신병이 와있지만 이거 참... 보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치? 일반 사람만 작게 붙어갖고 이러면 지낼 방법이 쉽게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힘들고. 그러면 이제 나는 신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생명과 지장이 있을 때는 일반, 신만, 신병만 있는 것하고, 신기만 있는 것하고, 목숨과 관련된 있는 신병이 들어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자, 이럴 때는 타협을 하는 겁니다. 신과의 타협이요 신을 잠재우고 타협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기는 수액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자 세번째는 나는 타협도 할수 없는 팔자야 팔자가 신가도 타협도 안되고 무당으로 가도 안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조건 치내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귀신 퇴치법이에요 그게 원래는 이것이 좋은 말로는 우리가 구명시식인데 구명시 이구명시식 이거는 구명시식을 밥 주는 귀신인데 밥 주는 걸로 생각해 갖고 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귀신 퇴치예요 귀신을 완전히 쪼아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빙기, 신기가 있는 사람들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러니까 몸은 아프지 않는데 신기만 들리는 거 그럼 무당의 길을 가지 않는데 이 빙기가 들어있는 거 이런 거는 가감하게 치대야 돼 그러나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게갖고 허구적거리가 되갖고 지금 나이가 요것밖에안 되는데 내가 이거 어? 교체해갖고 허구적거리갖고 평생을 살아갈 수 없잖아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나는 어떻게 해? 몸이 이렇게 병과 관련돼 있을 때는 이 지진 퇴치도 함부로 안 된다는 거다 무슨 뜻이야 이겠지 무슨 뜻이야 잘못 사다가 가는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천사 할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 응? 양, 우리 내림줄에다가 운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 몸에 와 있기 때문에 타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 나아가는 길을 타협을 해갖고 가는 거야. 야, 가, 이거, 이쪽으로 가면 잘 가겠나? 가면 가고, 못가겠다 하면 안 가는 거야. 내가 아무리 돌이 눈에, 눈에 엉망금이 비도 안 가는 거야. 여기 가면 죽는데. 여기 가면 죽는데. 그러면 이제 이 타협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타협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타협의 길은 내 타고난 운명에 의해서 갈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알겠죠? 어, 일단은, 음, 몸주이기도 하죠. 몸주이기도 하지만은, 부리지 않는 몸주예요. 부리지 않나? 내가 신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우리 영혼은 항상 그게 있대 영혼은 귀신도 영혼이고 인간도 영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수호신 예를 들면 이거는 몸주라기보다는 무당으로 부린 거야 뭐 몸주가 되지 몸주는 다른 신을 부려올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 속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몸주가 안 되고 어떻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거야 나를 보호해주는, 따라다니는, 응? 누구만한테 일종의 신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조금 달라요, 그 개념은. 그러면 이렇게 타협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내 몸도 지킬 수가 있는 거야.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다, 응?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살지만은 아무것도 못하는 허우적거리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평생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자칫 자면 체내 보고 와갖고, 천만 다행으로 되지만, 이거는 자칫 잠다 위험할 수도 있다잉. 그러면 이제 타협을 해갖고 가야 되는데, 이러면 살아가야 되잖아. 그지 나는 이렇게 상태에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가정도 지켜야 되잖아. 가정도 지키고, 아기도 키우고, 뭐다 해야 되잖아. 생활이 인간이을채워고 인간 생활을 하지 못하면 이 타협이라는 것은 나는 인간 생활을 하게 되고 너는 내 인간 생활 열심히 하는데 좀 도와달라는 거다 단지 그러나 나는 그 신을 믿는 거지 그치? 신을 우리가 부리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을 믿는 것밖에 없다 하나의 나는 종교를 믿는데 나는 이, 이것이 종교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나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먹고 살게 있어야 되잖아 이것을 보호해 가면서 갈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나는 이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야 그죠 그러면 이것을 이것을 하면서 내가 이게 타입을 해가면서 갈수 있는 것을 나는 자 무당들이 보게 되면 자기 신을 숨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러 다니잖아 그치? 나는 이것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이 수호신과 믿음을 거감을 해야 돼 그러면 내 자체적으로 수액을 많이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나는 하는 일은 뭘까? 뭘 해야 될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나 이거 공부했고 나는 이런 상태로 갔을 때 내 몸은 이제 지키 갈수 있는 거야. 그러면 너를 지속적으로 지키면서 내가 먹고 사는 길을 가야 되잖아. 아이, 그, 그 말고,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병을 고치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것이 어디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병으로 결국은 귀신병이다. 그죠? 이런 사람을 나는, 어디 공부해갖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고쳐주는 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것을 고치갖고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수련사의 길을 가게 되면 나는 훨씬, 어떻게, 훨씬 내가 타협적으로 충돌만 생기지 않는다면, 자, 여기 있는 타협을 했지만, 나와 이 신, 수신가는 타협을 했지만, 이것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천부경은 원래 귀신을 치내는 경이잖아 그런데 이게 자기끼리는 타협을 했지만은 천부경 수련을 하게 되게 되면 이튕기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수련사의 길을 못 가. 그렇게 되면 또 문제 부족하게 돼. 이거와 접목이 돼. 이것이 이 천부경 수련사와 접목이 됐을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제. 정말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야. 왜 발휘되는지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까 내 운명이 똑같아야 돼. 남자 여자만 차이 나는 거지 내이 힘이 엄연나 대단한 거 알겠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어? 맨땅에서 응? 그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 왔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응? 자 그러면 나는 어떻고 이런 길을 가면서 이 공부를 했어 나는 이런 길을 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우리는... 자 예를 들면 예를 이런 끼는 대단히 좋은 거예요 끼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 끼가 있다는 것은 집착이 강하다는 거다 집념이 강하다는 거다 몰두를 잘한다는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단지 가수가 이런 신기 신기가 표출이 안 되는 게 신의 작용이 아니고 타고난 신기의 힘이에요 이런 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수가 노래를 부르게 되게 되면, 신기를 가지고 있는 가수들은 신금을 울릴 수 있는 거야. 노래를 하기, 똑같은 노래를 하면서도 신금을 울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신기가 없는 사람은 이지 노래 기법에 의해서 노래를 하는 거야.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배우도 어떻게 되면 철철 울고, 그지? 그 순간에, 촬영하는데, 펑펑 우는데, 지심으로 그렇게 울면서, 그, 어? 실제 그 행동을 할수 있겠나? 그것이, 이, 그래서 우리는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연예인들 개통에는 이런 신기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대. 그래서 이 배우들이 무덤으로 간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변화 때 해가지고, 응, 그거 뭐어 이것이 뭐, 자존심이고, 뭐, 이거 다 필요없는 게, 내 운명 따라 내가 더 좋은 길을 선택하고, 누구말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저렇게 가갖고, 잡돈이나 해고 이래 보면 곤란하고, 그거는 뭐, 사구이고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는데, 나는 이거와 이것만, 타협만 잘 되면 나는 엄청난 힘을, 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지, 이제, 알게 될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타고난 운명이 이랬는데, 나는 지금 이거 뭐 운명은 비슷하잖아요. 그지, 나도 비슷할 거래. 그지, 단지 나는 이것이 나에게 이것이 안왔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이게 이제 남자 여자 차이점이고, 그지, 나는 신병이 안 없고, 나는 신병이 왔다는 그 차이점이다. 지금은 푸는 거는, 그지? 그러면 안 오시니까 나는 어떻게 해? 학문적으로 이렇게 걸쳐가면서 어떻게 되겠나 옛날에 내가 박사기고 뭐 박사학이고 석사고 박사고 그고무 그거 재미 하나도 없는 거야 컴퓨터 이런 것도 재미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강의하면 더 재밌는데 어떻게아내재미는거 해야지 뭐 재미도 그 과학 같은 거 수학 같은 거그 학문도 아니야 그 수는 노가다 노가다 계산하는 건뭐 더하기 빼기 사회 나와봐라 스물결이 있나 아무것도 없지 내가 이때까지 석사 박사 해갖고, 그 내용 갖고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돈도 굽어 죽었고, 그계산을 열심히 하면 뭐. 여기 계산하면, 원래 3 6까지밖에 계산 안 하는데, 이거 뭐 필요하나. 자, 그러면 나는 이런 길을 선택해갖고, 나는 이런 길을 간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이 어있노 솔직히 말해서. 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고쳐주는데, 올바로, 정말로 올바로 고쳐주는데, 아, 사돈 버는 게 좋나? 너무 올바른 사람이 힘들면 고쳐주는 게 좋나? 솔직히 한번 해보자. 아, 지금은 조금 자존심 상하겠지. 상한 것 같이 보이지. 더 갔다 해피푸라는 걸, 그거. 아, 소용없는 거야, 그거. 아, 뭐좀 연예인들, 저거 나중에 봐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공황 이런 거 많잖아. 아, 데리고 와. 바로 내고 고치 싶으면 되잖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노? 병원에 가봐 고치지는가 그거. 뭐, 공항장애, 이? 그래, 또, 공항장애를 해갖고, 뭐, 김포공항이 아니고, 자, 이런거 고치고, 얼마나 재밌나, 이 말이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네.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 거짓말 많이 했다는 거다. 무당들이 너무 거짓말 많이 했다는 거다, 이? 이것만 우리하고, 우리는 올바로 하고, 내어 응? 너무 떳떳하고, 야. 수리사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학문이에요 누구 하나 어떻게 붙어도 나 떳떳하게 하고 나는 떳떳하게 공부하고 수준하고 떳떳하게 내가 해결해주고 그런데 내가 자존심 가질 필요 있나 내가 더 자존심이지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젊잖아 이제 여기부터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 길로 가가지고 뜨뜻하게 자연스럽게 필요 없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자 그러면 나는 이런데 나는 깨어난 것을 가지고 있어 나는 엄청 타고난 운명에는 내 몸은 힘들고 내가 우유국질을 많이 겪어가고 내가 귀신에 많이 흐들려 갖고 조상으로부터 힘든 일이 생길 수는 있어도 나는 타고난 것은 재능은 아주 뛰어난 거야. 이것을 나는 이용해야 돼. 이것으로 가면 나는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 내 몸을 지켜야 되잖아. 그죠? 내 정신 안 나가고, 귀신 안 들리고, 정신 안 나가고, 내 몸, 어? 안 다치갖고 활동할 수 있는 길만 열어놓으면 중요한 거잖아. 그때부터는 내 재능을 발휘해야 되겠지. 자, 아,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너무, 이 대학교 가, 대학교 뭐, 가봤는지, 그 뭐, 강의를 했는지 아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대학교 가서 강의하고, 대학원 가서 강의하고, 하다 보면 학문에 거짓말, 지금 대학교에서 거짓말 가르치는 데가 엄청나 많은 거 아니야? 교수들 고칠 거는 좀 고쳐야 돼요. 제가 막, 거짓말 가르치는 교수들 천지다, 이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거짓말 가르치는 교수가 낫나? 내가 돈은 조금 못 버리도록 확실한 가르치는 것이 좋나? 한 개라도? 어느 게 좋아요? 아쉬운. 확실한 거한개 가르치는 게 좋겠지. 그러면 우리는 인생만사 모든 것을다 가르치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해?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어.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농뛰심을 아주 뛰어난 머리는 여기 이 사람들 뛰어난 머리 갖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 노는데 쓰는 거야. 그런데 좋은 머리가 사기를 치면 대 사기를 치는 게 도둑질 잘하는 거다 이거.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야 돼. 자이 좋은 머리를 공부에 사용해야 돼. 공부에. 그렇 그러면 자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뭐고 하네 자기 인생이 미래가 궁금 안 하지? 궁금 안한사람어 있노? 지금 오늘 저녁에 지금 선거가 네. 마지막이지만은 내일 걸릴까 안 걸릴까? 집에 와서 궁금 안한 사람 얼마나 많노? 이양 떨어질 것 같으면 오지 말지. 돈도 안 깨먹고 이? 누구 말대에 지금 어떻게 제가 들어간 비용 받을까? 못 받을까? 뭐나 그런 사람들 전부 다9 9만 놓아야 돼. 그래야 전부 다 국고에 다 삽입. 해 보고. 지금. 지금 막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10% 안 줘야 돼, 표. 전부 다 떠나보고, 돈 전부 다 국구로 다 집어 엿보야 돼. 그걸 몇, 있지, 그, 그, 며칠 있지, 그지? 그 헛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보다 낫잖아. 거짓말 해서, 승구할 때만 오갖고, 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갖고, 꿀에 앉아보 빌면 많어. 절하면 많어. 농산에 지내가면 더 낫겠는데, 국구가 얼마나 소비하느나 그런 거 보면, 그런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 마 그런 사기꾼들을 보다. 자 열심 히 공부한데 그러면 인생에서 인생에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나? 없겠지. 아 대통령만 이안 궁금하나, 국회의원만 궁금하, 선생님만 궁금한 안 궁금한 사람 하나도 없다. 그 동안에 어떻게 되면 거짓말자들 때문에 그런 게점죄이들 때문에 올바른 무당은 올바르게 했겠지. 아 거짓말하고 뼈지도 안 하고 거짓말하는 무당들. 점재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매금으로 같이 하아 우리는 완벽한 항문인데도 불구하고 도매금이잖아.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알아줄 거다. 그러면 나는 이 인생이 궁금하지만 우리는 이 카운셀링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죠 자, 예를 들게 되면 어린아들과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우리 배울 때 이랬지. 애기가 엄마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언제부터 애기를 우리 키워야 된다 했어요? 태교때부터 키워야 된다 그죠? 태교를 잘 해야 된다 엄마는 어, 아기가 뱃속에 들어있을 때면 노래방 가고 애 예, 해산고 노래는 해산으니까 나오자마자 막 앙앙부터 시작해고 노래 보잖아 그렇게 밤새 들록면 우리나라는 12시가 없잖아 밤에만 되면 시끄럽잖아 엄마가 그렇게 키웠는데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잘 키워야 되잖아 이? 어사를 만든 사람, 어사를 만들고 교수를 만든 사람, 교수를. 멘토링이 엄연히 중요하 그리고 애들 공부하는데 엄마는 저 술집에 가서 노래방에 가서 맨날 점심이나 먹고 다니는데 애기는 무슨 공부 잘하겠노? 자캐야 되겠지,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자식들이 엄마인데 반발하는 거는 태안이잖아 기본이잖아. 그런데 전부 자식 보고 못됐다고. 욕하고 이러면 되겠나 안되겠지 이것을 올바로게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나 그리고 우리 정말로 훌륭한 학문이에요 자 이렇게 궁금하게 되면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된다 그죠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겠지 강의 연습 네? 아, 막 한갑이 지난 사람들이야 내 생각이 그렇다 나도 뭐 어떻게 해서또 나도 거짓말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강의는 70살까지만 하려고 간다. 왜? 이래가지고 강의해가지고 뭐 동영상 올리갖고 하면 그거 누가 보기 좋겠노? 힘있을 이 때. 내가 그때 옛날부터 하는 말이. 앉아서 강의하는 사람은 동영상이고 지랄이고 차라는 거다. 힘없으면 말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인자. 그죠? 근데 내가, 나도 70살까지 이제 건강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맛있는 거맛있좀 사주지 마요. 그럼 내7 0 <웃음> 그러면, 이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강의를 해야지. 힘도 없는데 강의 그게 되겠나? 아, 이제 좀 가야 돼.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은 남을 이거 다스리는 사람 아이가 전국 지방에 막 돌아다니고 해야 되잖아. 그제?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나들면 전부 다 좀, 노지 말아야 된다. 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런 말 해서는 또 내보고 무슨 소리 하려지 모르겠지만, 70살 예산되면 국회의원 오지 말아야 된다. 젊은 사람이 좀밀리줘야지 돌아다니기 힘도 없으면서 맨날 창을 떼가고허소리나 해갖고, 거짓말만 해갖고, 70살 이상 되면 전부 다 국회의원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냥 뭐 노지 말아야 되지. 스스로 노지 말아야 되지. 그제? 오늘 보니까 저부다 엉망진창이 되지, 보니까. 썩을 빠진 거, 10년 늦은 거 갖고, 디비 갖고, 맨날 삶이라고. 그걸 국회의원이라고 찍어. 입에 욕 놓고 싶어가 겁이 나서 못하겠다 <웃음> 자,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70살 되거나 찍어주지 마야 돼. 내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비한 게 아니고, 그거는 아무나 쓸모 없다. 자, 이제 연습할 때 나는 정말 똑바로 비워야 돼. 그죠? 똑바로 비워서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노? 사기치는 거야. 가르치는 놈이 사기치는 거야. 그죠?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르는데 뭐 사기치 뭔지 거짓말이지 않아? 그죠? 대한민국에는 그것 때문에 틀는 거예요. 선생이 교수가 가르치는 놈들이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막지망되 그래도 돌아가는 거 보면 참은 요상하다. 여러분들은 정말 똑바로 가르쳐야 똑바로 가르 돼. 한게 틀리게 되면 다시 되시고 다시 또 되시고 다시 공부하고 이. 그래야 이것이 또 펼쳐가기도 하잖아 나라에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노? 우리가 뭐 큰, 뭐, 외국 가서 인천에 돈을 벌어올 것이가, 어? 권력이 있어갖고, 뭐, 대통령 할 것이가, 힘이 있어갖고, 뭐, 어? NGO를 할 거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씩 도와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 완벽하게 도와줘야 되겠네. 거짓말 해갖고, 내일 망할 것인데 오늘 잘 된다 해가지고, 뭐, 언뜻살 해보고 이래보면 곤란하고. 자, 여기서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 해야 되겠노? 자, 학교 가사는 학교 가서 강의를 해야 되고 어 학원에서 강의할 사람은 학원에서 강의해야 되고 집에서 강의할 사람은 열심히 강의해 줘요 이런 사람들 해야 될까요? 4 0대쓰서 40대들이 그죠뭐 나들어 갖고는 뭐한다 나들면 이게 뭐한다 내, 내 얼굴이 좀 탱탱하고 반질반질 반짓 하지 몰라도 이게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열심히 일단 열심히 입혀 갖고 먼저 펼쳐야 되는 거야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나는 이것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 귀신과 관련되어 있고 귀신병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는 집중적으로 어떻게 상담하고 고치고 힐링하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아, 트랙이 모자라면 지금부터 공부해 대학은 또 가고 이래, 이래가지고, 농, 이런 사람들은 공부해도 돼. 지금부터라도. 농띠만 안 치면. 공부 안 하려고 농띠 치고 이러면 안 되고. 며칠할수 있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할 필요 없지. 자,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올바른 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브레인 미션, 응? 어? 브레인 명성, 명상법이다. 그제? 이, 빌어먹으시 좀. 이래갖고,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아주는, <웃음>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다잉. 그치?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나? 누가 우리가 머리를 깎으라 카나, 무당이 되라 카나, 뭐, 뭐, 시기 있다 가고 무조건 처음부터 무당 만들어보고, 시기 <웃음> 어, 있다 해고 처음부터 머리 깎기 보고, 이래 면안 되잖아. 요 우리는 절대 거짓말 하지 말자. 머리, 그냥 그대로 하자. 머리. 머리 기르고, 이쁘게 하고, 화 하단도 좀 하고, 이쁘게. <웃음> 자, 그래서 이거, 이거 하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만 하면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나는 이런 길을, 이것이 올바른 길이야. 나는 비록 어릴 때 어대는 못 갔고, 간호대는 못 갔지만, 이제 지금부터 가는 거야. 지금부터. 그지 그러면 현지, 현재, 현대 의학이 할수 없는, 이런 신비의 이런 것을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게 되면 나는 좋아진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지 정말로 나도 출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지. 그렇죠 아, 가다가 말것 같으면 그거 하나만 한는게 그거 뭐 헛공사니까 인생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왔다 그제 그렇죠? 나는 지금 열심히 일로 간다 그렇죠? 가고 있다, 그죠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겠나, 안 잡아야 되겠나? 잡아야 되겠지? 무엇을 잡을 끼고? 이걸 잡으라 했잖아. 이걸 잡아야 되는 거야.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가는 길을 잡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한번 펼치고 다음 주기는 내가 힘든 길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만은. 인생이라는 것은 한목에 이렇게 팍다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목에 돈이 많은자 일이 운이 좋을 때는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되지만 한 고비는 더 남았다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51살이에요 그렇게 만9살 50살 51살은 내가 무리하게 사업 절대 하면 안돼 이때 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야 돈 들어갖고 투기하는 거 100% 망하는 거야 주식하게 되면 돈 깎아먹는 거야 돈 빌리시면 어떻게 돈다 띄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내 노력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먹고 사는 방법만 해야 되지. 그러면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하고 나면 이 시기부터는 내 운이 쭉쭉 펼쳐지는 거야. 응? 펼쳐지는 거야. 그런데 이 시기는 펼쳐지지만은 아직까지 큰 기운은 아니야. 큰기운이 아니라. 그래서 다음 주기가, 다음 주기는 이렇게 고비가 아주 연약해요, 약해요.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면 여기서 60살이 된다, 그제? 60살 이후부터는 나는 어떻게? 해? 운이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박차는 거야. 기회가 정말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이때부터다. 이? 이때부터 나는 정말로 성공해.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명예를 나는 다 집어 질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부터 펼쳐지는 운은 우리가 몇 년간 몇 년간 이때부터 펼쳐지는 운은 12년 동안 펼쳐지는 거야만 60대부터 올바른 내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온거 있잖아 여기서부터 이까지 온거는 여기까지 와갖고 60살이 딱 되고 나서면 그때부터는 내 운이 12년 동안 펼쳐지는 거예요. 12년 동안에는 내가 지금까지 한돈 사거리 다벌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꼴짝한 자존심 갖고 누가 뭘 할까 싶어 갖고 응? 하지도 못하고 뭐 할까 싶어 갖고 숨기고 아, 집에 가서 뒷꿈에, 그런지 할 필요 없던 거야. 아무 뭐 소용없는 거야, 그거. 앞으로 봐봐. 나중에 그런 사람들, 그런 말 했던 사람들은 내 이때 오게 되게 되면 내 오게 가서, 어? 세배하게 된다. 봐그 거짓말 해. 그때는 막, 이천하에 구부리가 오게 된대 그래도 골짜가 자주 이제 가실래요? 설땜 전시 전신,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야 운이 왔을 때 준비해야지 운이 없는데 준비하게 되면 효과가 있겠나 운이 왔을 때는 준비하는 효과가 이만큼 있지만 은 운이 없을 때는 아무리 준비를 해도 효과가 나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올게 올해 여기다 올게부터 시작하고 올해, 내년, 후년년 이자 한해, 둘, 해, 셋, 넷다 5년동안에 있다 그렇지? 5년동안에는 내가 이것이 시작을 하게 되면 올한 해만 고생을 하면 나는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년부터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오르게 준비가 안된 사람은 어떻게 내년에 평범할 거가, 말 거가? 안 평범해지겠지? 그럼 준비해야 되겠잖아. 그럼 어떻게 준비할 거? 내 자존심 갖고 나는 이거 수리사주 공부 안 했다 하면 내가, 이뭐 되겠나? 이제 뜨뜻하게 다 깨야 돼. 뜨뜻하게 깨고, 내 아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해. 내가 다 풀었잖아. 나는 신병이 없고, 신기가 와갖고, 내 몸을 건강하게, 지금 사업이고 지랄이고, 다쟤 채우고, 내가 건강하게, 내가 그냥 미래를 내가, 내 맞는데 개척게 나간다고, 이거 오픈을 하는 거야, 이제. 오픈하고, 이제 준비해 나가는 거야. 그래야만이 남이 알수 있을까, 이거. 그치?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건 뭐해? 알아준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말 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질문 궁금한 게 질문 받게 돼. 질문이 있어요. 네. 제가 일단 음. 아까 신교체하고 신과 타협하고 신의 직업 세 가지 이야기 했는데요. 음. 음. 이 사람한테 와 있는 이 신이 음. 죽어야 가는 신입니까? 음? 죽어야 가는 신입니까? 아, 죽어야 가는 신이 아니라,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신인데, 조상신이, 이것을 어릴 때 내림으로 온, 내가 가지고 있는 내림으로 갖고 온이기이기 때문에, 이는 쉽게 가지도 않아요.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응, 응. 이 사람이 죽어야 가는 건지. 아, 죽어도 안 가지. 내림으로 온 집안에는, 다른 사람은 대물림 하잖아. 엄마가 있으면 자식이 그러니까 되는 것 같고. 죽어야 끝이 난다는 거지, 아, 아니, 그, 이 사람의 인생은, 응. 뭐, 그, 주, 신은, 죽어야 뭐 끝나는 거지. 예, 지금 와 있는 신은 응. 죽어야 끝이 난다는 거지. 응. 신하고는요. 이제 타협을 이제, 하는 거야. 타협. 이별을. 응. 이별 하면 어. 자식인데 그 신은 어떻게 그 집안에서 대물림도 해놓고 또 내려갈 수도 있어. 어, 그손자인데 가든지 딸인데 가든지. 그러니까 죽어야 내 몸에서 나가지. 뭐 죽어보는데 내 몸에 나가고 자식을 할게 어딨노. 죽어보면 끝이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다니 말이는 거죠. 그렇지. 받아가고 숨을 수가 없는 시기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게 그리고 내 선에서는 내가 죽어야 나하고 이게 끝이 나는. 아, 그렇지. 죽고 나면 음. 끝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봤다고요. 음. 그러니까 이거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음. 음. 자, 그래서 이게서 내려 내리면 어떻게 본이 아니게 나 이게 인간에게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에. 이 내 몸에 안 오기를 바라 있어야 되는데, 왔을 때는 이것을 난간에 극복해야 돼. 그래서 같이 응. 수행하라는 게, 그럼. 같이 공부 가라. 그, 어, 공부하고 이 신이 작동을 안 하게 네, 네. 자정을 시켜 놓는 거야, 그냥. 그 내림줄이 응. 자식한테는 내려가게 하야 되잖아요. 응. 그 응.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가지만은, 네. 나중에는 내 자식들인데 이 끊어줘야 돼. 이것이 자식들인데, 자식들인데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엄마의 몫이야. 엄마가 안 해주는데 당연히 내려가지. 그래서 대물림을 해갖고 내려가잖아. 항상 보면 대물림 근데 그걸 끊어줘야 돼. 끊어주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 명이, 한 일주일간의 행사를 거쳐야 된다는 거다 그렇게. 자식한테 간다 하면 음. 음. 이 자식이 또 자기가 자기 태어나면서 가지 신이 있을까죠 신은 아니고 태어나는 신을 간고이가 영혼이 신과 연계가 되 있는 거지 음. 통한다는 거지. 음. 그래서 신을 신하고 교감을 잘할수 있는 영혼으로 태어나면 이 신이 갖다 바로 붙어 붙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 갖다 붙는 것이 있고 어, 늦게 갖다 붙는 것도 있고 안 붙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게 렇 자기가 그것을 견딜 수 있으면 아이 그 사주를 보고 또 해야 되는아 그래서 아이들인데는 바로 안 붙어. 왜? 자기가 받아들이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애기들그 근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게 되면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청소년 때 청소년 때 일차적으로 많이 붙어. 왜냐면 아 어, 청소년 때좀 많이 붙어. 어릴 때 오는 거는 뭐쩔수 없는 거고. 이거는 바로 신병이고 선천성 신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아태어날때 아, 갖고 올 때는 그거는 고약한 그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거 사춘기 때 자기가 억수로 불안하잖아 불안할 때 의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신기가 있을 때 어릴 때 많이 붙게 돼. 그렇게 남자보다는 여자고 훨씬 많이 붙게 돼 그다음에는 어떻게 한 (40대) 초반에서 좀 많이 붙어 왜 그때는 이 사업을 하다가 살아가다가 우유 곡절을 많이 겪게 돼. 이때 또 어지를 많이 하게 되겠지. 그래서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게 사춘기 때 하고 예, 살아가면서 우유곡절을 겪고 났을 때, 그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신이를 그 발동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발동, 발동. 신이 신기가 발동한다는 거다. 신기가 발동하는. 그런 게 똑같은 그런 끼를 가지고 있지만은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 주변에. 강한 것이 있다면 막아주기도, 부모가 있으면 막아줄 수 있는데, 똑같은 그것이면 이 부모가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여는 더럽고 여는 안들는 거야? 그럼 그, 안 끊어주면 자식, 자식한테. 자식한테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쁘게 되면 또 대물림 하는 거야. 응. 그것도 에이, 대물림만 가지를 못하니까. 그 집안에 대물림이라는 것은 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식들인데 완전히 바운더리 지나고 오지 마라 이렇게 해갖고 다른데 보내봐야 되는 거야. 천도를 시키는 게 아니야. 천도 못 시키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데 아... 내림은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이야. 이 망자도 우리 조상이 아닐아 아닐 수도 있다고 했는데 조상일 수도 있고 망자일 아닌 수도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 어떻게 천도시키는 모르는데 이빈다고해 갖고 누구 말라 구대 갖고 빈당해가지고 이 천도가 되겠나 모르는 사람이. 그다는 것은 그냥 잘 봐주세요 하는 거잖아. 오지 마세요 하는 거지. 그렇게 모르는 것기 때문에. 내림으로 내려오는 것은 몰라요. 1은 1로 나왔을 때, 8을 나왔을 때, 1을 나왔을 때, 조상의 내림줄. 아, 이거? 음. 이거는 어떻게, 내림줄. 이, 대대로 그 집에는 내림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1, 1이 나왔을 때는 음. 음. 그 밑에 조상들이 한 내림줄이고, 3, 4가. 음. 어, 3, 4는 칠성줄이야, 이거. 이런 그는 거 대대로 내려온 내림줄에 내가 이어져 있다는 것이고, 내 인데 신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삼사는 어때? 칠성줄 우리는 그다음 이거는 칠성줄 귀신 칠성 귀신 줄이 다 칠성줄은 응? 7성줄. 우대에서 우대에서 내림줄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자. 7성 내림줄 8번 1번은 내가 그것을 안고 가는 사람이고 이 7성줄을 안지는 안했어. 안지는 안했으면 7성줄로 내가 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1번은 내가 그 줄을 타고 그 내림줄을 타고 내려온 사람이고 그 인연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아, 인연이 그... 그 인연이 태어난 사람이고 여기는 내 재능하고 특징만 그게 관련성이 많다는 그게 것이지, 응, 어, 그거는 탄생의 업이라는 거다. 음. 탄생의 업은 나는 줄을 타고 내려온 사람이고 인연에 인연 따라 온 사람이라. 그럼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공을 많이 들이 갖고 내려왔잖아. 그것이 바로 칠승줄이. 음. 그 줄은 내가 안고 온 사람이고 이 칠승줄은 어떻게 내 칠승줄은 있지만은 내가 이거 이 내림줄이 이제 내릴지 안 내릴지는 모르는 거야. 그음이 다르지 그지? 자 여기에 우리가 탄생업을 배웠잖아 탄생업은 네. 우리의 내림줄이 내 몸에 실려서 인연과 몸에 그 신이 와 있는 게 아니라 인연으로 내가 온 사람이야 나는 타고날 때 인연이고 이 칠성줄 3번 4번 칠성줄은 나는 그런 관련성이 있는 칠성줄을 안고 있는 집안에서 내려온 거야 그럼 신이네 이제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인연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내림줄의 내림줄의 인연이 있는 사람과 그럼 저쪽에는 내림줄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내림줄의 인연이 없지만은 이 귀신줄의 칠성 귀신줄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정표를 찍어준 사람과 도장 찍어준 사람과 도장 안 찍어준 사람이 차이다. 또. 내가 너무 강의를 잘했나? 너무 질문이, 질문이 없다는 것은 너무 잘했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인공은 몸이 아프고. 어, 몸이 아픈 것을, 어떻게, 이거와 자증을 하면서 몸이 많이 좋아질 거야, 자증이 된다면. 몸이 아프고 수술을. 그러니까 당연히 병하지. 네. 나도 이게 어릴 때 수술을 어베리만 했는데 지금 여기서 나도 죽을 고비를 많이 느끼겠죠. 수술을 응. 재발을. 어, 재발하고 자꾸 그, 그것이 자증이 안 돼갖고 애군으로 자꾸 몰아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술하고 다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다, 이 말이야. 아, 몸도 많아지고, 이제 낳는다이 말이야. 그건 뭐 괜히, 어, 나중에 뭐, 장사한다든지, 사업한다든지, 그런 거취아버려 그건 몸취하는데 그건 뭐, 스트레스 받고 그짓 하고 있어. 그 돈이 또막 방포태갖고, 가만히 있어도 갖다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어, 내 몸이 차려야지, 그 돈이 무슨 필요한 거야. 그치? 아뭐 돈이 필요해요. 내 죽고 난뒤돈못 풀려노고 뭐 아무 수용없는거지 돈 맨날 버었나봐야몸 아프면 10년만 아파 봐 병원에 가서 10년만 아파 봐 그건 뭐 아무리 벌었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노 그럼 그렇게 수는 사계를다져야 몸에 잠재돼 있는 그 어떤 그 병원 어. 그대로 아 병원을, 병원을 많이 와. 와이지 이것이 맞지귀신병이라하마귀신병이라하마 사그리 난저 나이가 딱 되면, 지금은 요식이지만, 이거 51살만 되게 되면, 잘부터 <웃음> 51살 뒤에 되 하나도 안 아파. 내 책입니다. 51살 뒤에 되면, 지금 아픈 거 그거 병 아니다, 그거. 병원에서는 병명이 나거든. 아, 그렇게 병명이 있어도 그거 막다 믿을 필요 없다. 아, 병원에서 병은 병원 다 나올 수을것 같으면 죽는 사람 하나도 없게. 그럼 응. 도한게다 음. 어근데 기진병일 경우에는 수술 안 했으면 더 나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렇지또 수술해갖고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수술해야 될건 해야 되고 그런데 수술하지 말아도 괜찮은 것을 수술하면 그 문제세요. 그런데 병복을 갖고 있든지 다명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칼을 하면 되는 게 좋아요 수술 자국이 있는 것이 이 애군하고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몸속에 항상 보면 수술 자국이 많 넌 많잖아. 여기도 이만큼 있지. 배도, 이게, 이게도 이만큼 있지. 탱기도 엄청나게 크잖아. 뭐, 몸이, 내 몸, 몸이 내몸 아니야, 지금. 그런데, 천부경 때문에 내가 살이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 얼마나 꼬약한 거잖아. 현실이잖아, 그대로. 질문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조상주과 신줄의 정의. 조상주조상주과 신줄의 정의. 조상줄과 정의를, 정의를, 네. 정의를, 네. 정의를 해 신줄은 뭐, 조상줄이나 신줄이나 뭐, 귀신줄. 신줄은 전부 다 귀신줄이 전부 다 똑같은 거고. 조상줄은 조상이 내려와서 나에게 신을 내리는 거. 조상줄. 조상줄은 우린 특별하게 있어요. 요것이 뭐랬어요? 1번인 사람. 말 그대로 조상줄. 아, 요것이 6번이말 그대로 1번인 사람. 그렇게 운명번호가 6, 음, 6번. 13번, 그 있잖아. 그 다음에 19번, 25번. 이것이 조상줄이다. 그렇게 조상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가, 제가 묻는 질문은 그런 응. 개념이 아니고, 응. 어, 이 조상줄에서 제외되는 이 신줄에는, 선생님이 음. 이야기하셨듯이 무슨 칠성줄, 그죠? 어, 줄에는 여러 가지, 어. 뭐 약사줄도 있을 거고. 약사줄 그런 건 없고, 여기서는. 자, 예를 들게 되면, 조상줄은 조상이 와서 이렇게 내리는 줄이기 때문에, 조상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당이 돼도 무방할 수 있다 하는 거다. 조상이 내리니까. 조상이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 그데 그래, 조상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조상, 조상줄이 없는 사람은 받아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조상줄이 없는데 누구 받으고. 내가 받거든 우리 조상이 오시오 하고 받그릇 있는데, 이거 떡 받아놓으면, 자기 떡 받아놓으면 막겠노. 동자 받아놓으면 막겠노. 동자도 자기, 조상동자면 괜찮지만. 그 그렇게 조상줄이 아니면 무당팔자 아니다. 조상줄이 돼야만이 무당팔자다는 거다. 근데 이거는 조상줄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팔자가 무당팔자가 아니야 그래서 무당팔자로 가면 안돼 그런데 신은 내렸기 때문에 난 이것을 난간을 극복해야 돼 그렇지? 조상줄이 아닌 사람은 무당 길을 보내면 안돼 무당굿을 하면 안돼내림굿도 하면 안돼조상좀 어떤 조상을 살아 그렇게 그중에서 올바른 조상을 불려야지 그렇게 조상을 받을 거릇이 없는데 뭐 갖고 하겠노 아무쪼면 저, 저 길거리 가는 길거리 그 할배 할매 붙여 갖고 그잘숨먹겠나못먹겠지오늘주은달기 상담사, 수련사, 이거는 상담하고 수련사하고 난중에 이게 너무 이게 행복하게 만들어 거 이쪽 길이다. 다른 거다 대체하고는 거야. 그건 뭐 하는 거. 먼저 스트레스 받을 끼고돈 번다고 스트레스. 아내 마음 편하고 돈 작아도 내 마음 편하고 이? 또한아도 재밌으면, 응? 지금 저 상담은 저, 저 직업이 보자. 직업? 여 네. 있잖아. 아, 가슴 주무세요. 아니다. 내가 밝히면 좀뭐 공개적으로 밝히도 되겠나? 밝히자. 생각해봐라. 을 아, 여여 여, 여는 생각해봐야 돼. 내가 아까 방송 자꾸 했지. 이 방송 개통에는 신기가 다분이 많은 사람이 꽉 모여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연예 방송에 엔터테인먼트 사장해갖고 출시하려고 YG 메크리 이렇게 출시하려고 하다가 대나 어, 아연예 어, 기획사 이런 거 하면 방파이 망하는 거지 귀신들하고 붙어갖고 어쩌고 망할 수밖에 없지 아, 네. 그럼 그때 차 불안하나 차 부고 그 귀신 붙인 사람들 상담 잘해주고 올바르게 고 출시시키고 어른 시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고 귀신 들리 있으면 귀신 팍 치주고 고치 주고. 그래야 정신, 그 정신 이안 나간 사람들 많으니까. 연예인들 이 정신 나간 사람 오는 만나. 상담 비사 그러니까 상담, 에연애 상담사, 연애 기획 상담사, 뭐 이런 거. 이런 걸 해야지. 지가 하려니까 안 되지. <웃음> 나는 전문적으로 그래. 연예인들만. 연예인들만 상담해. 연예인들이 언제, 뭐음반을 언제 내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어 홍보를 하고 언제부터 이거 본격적으로 내가 기획을 뭐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귀신빨이 많이 통한다이 말이에요 연예인들은 귀신빨이 전부 통한다이말이야요 뭐 봐봐 70%는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 노래 잘하는 사람은 연기 잘하는 사람은 전부 다 신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기만 갖고 있어야지 귀신이 갖다 붙어 보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귀신 안 붙게 만들어줘야 되고, 귀신 부스타라면 떼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일을 해라는 거다. 쓸데없이 가갖고 돈 벌려고, 그걸, 음? 딴따나 그, 음, 단단그 뭐, 이가 뭐, 연애 그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 그으로 사람들을 실수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걸로, 내 막, 폭에 막 펼쳐. 나는 그쪽 전문점만 해라, 그지? 그렇게 그유인들은만좀 신기가 굉장히 많다. 그게 공황장애 엄청나게 공황장애 오죠. 그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 엄연나 만나 왜 망할까? 그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 신기가 너무 작동하기 때문에 계속 망하는 거야. 그러면 신기가 있는 사람은 제거해주고, 그다음 신기 안들 수도 해주고 언제 출세를 할 것인지 그것을 잘 잡아주고. 애초에 출세 못할것 같으면 가지 못하게 돈안꼬라묶게 가지 못하게 해 주고. 어. 보내주고, 아, 그렇게 하라는 거다. 그건 자기가 밝혀야지 뭐. 님이 어떻게 밝히겠노. 자기가 스스로 밝혀. 내이 빌리면 줄 테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촬영 끝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음. 촬영 나못해 <웃음> 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더. 이거 유국진 여기까지 왔고 이 조상줄 없으면 여기까지 왔겠나. 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똑똑한 그, 그 똑똑한 머리만 갖고, 그럼 뭐 밖에 가서 허즈거리는 거야. 막 가갖고, 막 기분이 있어갖고, 막 이렇게 을까 이거. 이런 거베는거 다. 아, 이런 거다 하고, 뭐 이런 거다 하고, 막 그렇게 아이가 막어들대고 그래서 이제는 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좀더 좋게? 우리가 지도하고, 카운셀링하고, 이런 길로 나가라는 거다, 전부 다. 그렇 네, 수지하자더 이상 질문 없지? 네, 오늘의 주인공, 아. 1 1번 화이팅 하십시오. 아. 자, 여기까지 하기 마치겠습니다. 좀 꺼주세요. 저, 보단좀 늘려주세요. 음.